아, 네. 안녕하세요. 분장기고 그다음에 가고고이고창장에서 이걸 스캔을 해서 아주 표창장을스캔한 다음에 워드에다가 옮겨서 다시 지부 공간을 캡처해 가지고 토돌로서 두바를 됐어요. 봉소 취소이라 아니야 봉소 취소하라 이라고 하는 파일 명경 지민 파일을 만들어서 요거를 다시 그, 그 종이 시달을 통장에다가 아, 아, 아, 아, 이거 탐나세요? 택시 찍지 않 그러면 이제 제또 그 하나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 지금 검사는 뭐냐면 우리 한국인 벌써 기사만 하고 있어요 왜 다른 곳도 다 아, 어. 아, 어,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아니 뭐예요? 저금 오늘 생일이어서생다음 <웃음> 기자들이 괜찮다서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 귀여운, and I'm not. I love that kind of thing. I am. I am. I a 좀, 뭐좀 네. 먹었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박지원 님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저쪽 큰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요? 네.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기리는 맨 뭐...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뭐 국회의원 배지예요. <웃음> <웃음> 필리버스터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한테 전략을 좀 살짝 알려줘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를 빠져나갈 방법은 있어요 다만 충족돼야 될 전제조건 이 있습니다 149표 이상이 필요해요 본회의 표결에 붙었을 때 법안을 통과시킬, 통과시킬 만한 통과시킬 만한 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지금 먼저 해야 되죠 네.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수요일 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4 플러스 1 테이블을 공개적으로 가동하겠다 이거 선언했고 오늘 오후부터 예산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영업당을 제외하고 자영업당 도움 없어도 할수 있을 조건을 만들어야 어떻게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안도 네. 자영업당 없이 만들어놓자. 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어 현실화되면 자영업당은 예산안에 전혀 참여 못한 채 예산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네요. 저쪽에서 반영해달라는 예산들은 의견을 이미 다 받아놨거든요. 네, 그 의견들에 합리적이고 받을 만한 건좀 받고. 그걸 포함해서 이제 우리끼리 좀 하자고 한 거고 자영한을좀 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자영당이 지금 상황이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부 권력 투쟁 중이죠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나경원 대표 의총에서 자기 신임을 묻겠다 그랬는데 황교안 대표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네. 지금 뭐 협상의 당사자도 없으니까 네. 이제 그쪽에다 말을 걸 창구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네. 자. 그래서 사프라 선언을 돌려가지고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네. 그다음에 봉쇄법을 비롯한 패스산 법도 네. 통과시킬 진영을 짜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네. 그거진영을 짜서 12월 10일날까지 마무리 네. 지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그게 월요일 정도에 보내를 엽니까? 아다 얘기도 해 되나? 보내를 <웃음> <웃음> 열면 필리버스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무조건 네.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할수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산안은 필리버스를 못 하잖아요. 예산안은 필리버스를 터못 하죠. 그럼 예산안을 매운데 네. 처리합니까 일단? 네. 예산안을 그래서 아마 상정을 해서 처리를 먼저 할 하고, 거고 그리고 네. 어, 어 어린이 안전 관련된 법안은 저쪽에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네. 처리할 것이고 뭐할 거고 그다음에 페트 법들은 어떻게 하요 페트 법도 이제 그무렵에 네. 상정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필리버스가 시작될 텐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저쪽도 알 수도 있지만 또더 명확하게 알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더 명확하게 100만 명이 알게 하고 싶지는 않다. <웃음> 너무 많이 봐 이건. <웃음> 하여튼 그래서 필리버스를 보니까 월요일 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몇 가지 법원은 통과되겠지. 진용만 짜지면 사실 저희들이 쓸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49를 확보하느냐 한150한 4, 5표의 넉넉한 표를 좀 만들자 지금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발에 땀이 나도록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높아졌고 네. 어, 특히 많이 높은 높아지게 되는데 큰 도움을 자한당이 줬죠. 네. 전체 보안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바람에 이런 게 어디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필리버스터는 그법을 네.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음. 그래서 소수당이 이 법은 문제 있습니다라고 지연 시키면서 세상에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필리버스로 막아진 법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알려지는 거지 근데 이게 법안 전체를 다 음. 게다가 지들이 낸 법안도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모든 나라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짓이에요 음. 말도 안 막내니 개막나 아니야 이거 네. <웃음> 그런 걸 해버린 거야 네. 큰 도움을 주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가셨죠 네. 너무 큰 도움을 이쪽에 주다 보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가 안 되겠다라고 <웃음> 생각한 거 아닌가. <웃음> 나경원 대표는 진보지정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저도 전에 한번 출연해서 나경원 대표의 임기 문제가 잠깐 주제로 떠올랐을 때 제가 방청객분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죠. 계속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졸지에. 네. 권력수쟁이죠, 권력수쟁. 네. 황교안 대표가 확 잡은 거예요. 덕분에 좀. 쪽기더 많이 좀 어수선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선거법이 또 문제잖아요. 네. 대충 어디까지 와 있냐면 250명을 지역구로 하고 50명을 비례로 하자. 뭐 연동형 비례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하려면 은좀더 비례 의석이 많은 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은225 75 네.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면 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8구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없어지는 지역구들이 있어서 네. 의원들이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지역구 없어지면 어떻게 게다가 어디가 날라갈지를 몰라서 음. 고 다들 불안해하니까 찬성표를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점점점점 줄어서 비례가 47에서 50이 되는 거니까 연동형 비례라는 걸 적용해서 비례의석수는 기존의 그큰 정당들이 줄어요. 네. 비례를 많이 가져가는 거지. 네. 뭐 그런 절충안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죠. 뭐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어 되어 가고 있고요. 안에 내부에 아직 남아있는 몇 가지 이견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마지막 디테일 항상 어려운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급한 게 먼저 예산안이니까 예산안부터 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금경 사건 권 준용이라든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졌죠. 이제? 네. 예, 선거법만 고비를 넘을 수 있으면 나머지 두법 공수처나 건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들이 크게 이견을 지금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좀 세게 밀어붙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시다시피 이제 4 플러스 1에서 4가 다 조금씩 다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들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렵겠죠. 네. <웃음> 쉽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어렵겠죠. 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오신 김에 저 얘기 좀 네. 하고 가세요. 이제 국회의원을 졸지에 대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공천 마지막 날에 공천 되신 분이에요. 네. 공천 아, 마감 2시간 네. 전. 그외문 대통령이 영입했다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지난 총선 때. 음, 더벤져스라고 해가지고 네. 뭐 표창원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버스에 태워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분들은 일찍이 다 공천이 확정됐던 분이고 영입했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공천이 안된 분이 공천이 이제 끝나. <웃음> 다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공천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데두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턱걸이로. 공천이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전날 그 영입 인사들 카톡방에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술을 마시러 갔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감된데 토요일날 그래서 그 제작공하고 저하고 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와가지고 소주를 엄청 마셨죠. 그리고 나서 깨 깨서 아침에 보니까 저한테 연락도 안 오고 안 왔는데 뉴스에 제가 공천이 됐다고 <웃음> 나와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진짜 극적으로 공천이 된 거예요 네. 공천이 되면 이제 중앙위원회라고 당 중앙위원회 투표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명부에 제가 안 올라가 있고 <웃음> 명찰이 없어요 제 명찰이 <웃음> 그래서 왜제건 없냐고 그랬더니 방금 공천 되셨잖아요 <웃음> 당직자가 오히려 저한테 막 짜증 내면서 막 왜 지금 공천 돼서 피곤하게 왔느냐고왜냐면 <웃음> 그전까지 공천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끝났다고. 네. 전날 밤에 안 됐는데 뭐. 네. 끝났지 뭐. 제가 그때 사실은 저를 아끼는 의원님들 말씀을 들었다면 공천이 안 됐을 거예요. 뭐 정정래 정봉주 이런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 그분들이 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어차피 공천 안될 거니까 세게 불출마 선언을 해라. <웃음> 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세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을 기약 하자. 근데 제가 아니다. 그러면 당에 혹시나 당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그 고, 카톡방에서 저는 공천이 안될것 같습니다 하고 술을 마시러 갔어요. 네. 그때 제가 참았던 게 정청래 의원이나 정몽주 의원이나 적극적으로 네, 네. 아는 척 하고 코치하고 음. 그다음에 도와주려고 하고 음. 하다안 되니까 물집어서는 해라 <웃음> <웃음> 이렇게 된 거였는데 네. 마지막 순간까지 도와주긴 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공천 돼가지고 박주민 당선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음. 뛸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저할게만 음. 되겠나 신인인데 음. 그때 이제 파파에서 열, 열, 연락이 나갔죠. <웃음> 음. 박주민 후보는 틀림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불러주셨고 네. 제 영상을 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웃음> 사람들한테 뭐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팍팍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허리도 원래 안 좋은 데다가. 명함도 못고 명함도 못 주고. 명함도 못 사람들이 주고. 쑥 지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막 짭짤가서 줘야 되는데 <웃음> <웃음> 지나갔다. <웃음> <웃음> 혼자 가만히 서 있고 <웃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선거운동도. 네. 근데 기적적으로 당선됐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잘될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최고위원이 되버렸어 네. 경험도 못 주던 사람이. <웃음> <웃음> 그렇게 하셨다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네. 두분 선거를 맞이하잖아요. 네. 소외가 있으십니까? 새로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등장할 거고, 우리도 계속 그 사람들을 부를 거거든. 근데 음.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돼서 최고위원, 초선이 최고위원 되는 게 드문 거예요. 게다가 2등 했어요 2등. 1등 했는데요. <웃음> 아 당대표를 따로 뽑았지. 당대표는 따로 뽑았어요.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에 가가지고 1등 한건처음이거요 예전처럼 당대표 같이 뽑았으면 당대표 되는 거야. 네. <웃음> <웃음> 그 번째 선거 나가시긴 나가실 거죠. 뭐 저도 사실은 완전히 고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뭐 표창원 의원님이나 이철 의원님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있고 저도 고민도 있고 특히 제작꿍이 요즘 육아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너희 새끼 또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아. <웃음> 아 머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지에 뜯어서 그런 거예요? <웃음> 저도 회의도 많이 느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지금은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은 바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원하는 거 만약에 100가지라면 한 50까지는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국회에 적응하고 국회에서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비 되더라고요. 왜안 되든가요?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같은 초선인데도 다른 초선의원님들 이미 뭐 재선 삼선들하고 형동생 또는 재선이나 삼선이 형이라고 부르는 조선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좀 적응하기도 쉽고 또 저에 대한 약간 우려감도 있었어요 당에서는. 왜냐면 제가 뭐 세월호 할때 이럴 때 하도 의원들을 욕을 했거든요. 똑바로 해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선배 의원들이 저한테 축하전화를 할땐 이랬어요. 이제 네가 의원이 됐으니까 똑바로 해. <웃음> <웃음> 약간 그런 우려도 네. 좀부식시키고 그게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죠? 법을 발의를 하려도 10명이 필요하고요. 통과를 시키려면 적어도 150표가 필요하고요. 반대가 있어도 통과시키려면 상대당까지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또 당내에서 재능 인정받는 애야 정도가 뭔가 돼야 제가 무슨 법안을 내면 신경 써주기도 하고 참여도 해주고 옆에서 한 마디라도 거들어주거든요. 그런 기반을 쌓는 시간이 음. 필요해요. 그런 최소한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힘들었고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 고. 굉장히 힘들었죠. 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경쟁자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 했고 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정치라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본인은 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해오려고 했던 일 중에 아직 못한 일들이 좀 남아있어서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밤낮 없고 휴일 없고 연휴 없고 휴가 없고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끼니는 차 안에서 먹는 김밥이고요. 근데 그, 그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하게 는하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뭐 하나 예를 들면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사법농단 있었던 판사들 지금 잘 지내시거든요. 제가 탄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홍영표 대표님 원내대표 시절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어, 특별재판부법도 다른 당 설득해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다른 당 원내대표까지 같이 서서 기자회견하고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표가 모자라서 못했어요 탄핵도 막표 개선하고 제가 한겨울에 뛰어다니면서 어, 다른 당 의원 지역 행사까지 가서 그분은 안에서 음식 드실 때전두 시간 반 동안 참바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간신히 만나서 설득하고 근데 실, 실패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한 명쯤은 탄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잘못됐으면 탄핵 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럼 21대 국회에서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몇 가지는 좀한번더 해봐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거 방송되면 안 그래도 법원이 저 싫어하는데 큰일이네 <웃음> 이런 분들이 드물어요 국회의원의 지혜를 노리는 게 즐거운 분들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되는 그 선거 기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살이 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힘들지 아니냐고. 선거 때가 제일 좋아 나는. 너무 신난다는 거야. 사람들 만나 가지고 막펴달라고 하고 이런 양반들은 이건 꼭 해야지 의무와 사명감으로. 또는 뭐 오기와 근성으로 이런 걸 하는 거라면 박지원 의원님은 좋아 저도 선거가 재밌을 때가 있어요 다른 분 선거 <웃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럴 때 제가 지원유세 가잖아요 네. 펄펄 날아다니겠어요 막 악수도 잘돼 인사도 잘 되고 막 선전물 나눠주고 이런 것도 너무 잘돼 근데 재 선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남매 선거는 신나서, 아, 이분 좋은 사람이다. 나이 사람 정말 믿음이 간다. 믿는다. 이런 건 너무 신나고, 말도 잘나오고요남사스러운 <웃음> 거서 그런 것도 있어요. <웃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기 광을 퍼라야 되는데, 이런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 혐오 있잖아요. 아, 정치는 다 똑같아. 정치 다 싸웠어. 그런 정치 혐오가 있거든요. 이러면 저놈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덕보는 애들은 언제나, 저 보수 진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정치는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구나 한계는 저기 있구나 계속 가깝게 이해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개인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맨날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고 하잖아. 세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저는 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더늘리고보좌원 숫자도 더늘려야 돼.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일하면 안돼 밤낮없이 막 미치고 사람도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한 것이고 좋은 대우 해주고 좋은 보장관 붙여주고 좋은 사무실 주고 대신 공적인 일을 우리가 신경 못 쓰는 일을 좋은 아이디어 내서 잘 실현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 혐오를 계속 자극하면 정치로부터 관심 줄어들잖아요. 관심이 줄어들면 그걸로만 똘똘 묻힌 새끼들이 있어, 저쪽에. 오로지 그걸로만. 걔네들이 가져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양반으로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들어서 아,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장치가. 그래서 또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성공 사례거든요. 우리가 네. 기억할 성공 사례거든요. 샘플로 이제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겁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의원님 들어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박지문 의원은 정말 성공 사례예요 저는 저런 양반들이 밤낮없이 힘들게 테이블에서 작업 그런 거 많잖아.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 없으면 새로운 아이디는 안 나와요. 새로운 힘도 안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기계가 아니야. 국회의원한테딴 생각하지 말라고 급여도 많이 주고 좋은 시설에서 많은 보좌관 두고 그 사람들이 좋은 정책 만들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뽑고도 남는 거야. 그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의석수를 줄여야 된다는 게 여론조사를 하면 과반 이상을 항상 넘어요. 왜?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심어왔거든요. 의도적으로 관심 끄라고 자기들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불신과 혐오에 정치 관심 끄 먹고 사는 것만 신경쓰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요새 시절이 수상합니다. 여의도에 잠깐씩들 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이번 토요일 날. 여의도에 가셔서 공수 설치 한 30분 정도라도 외치고 오셔야 되겠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 오래 찐 마요. 추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아이고 힘들어.